자 이번 시간은요 이번 시간은 이제 그 여러분들 교재 없는 내용을 좀 해드릴 거예요 교재 없는 내용 교재 없는 내용이라 어 교재를 이제 그 이거 하고 이제 교재 쭉볼 거거든요 여러분 어, 볼 거라서 교재 없는 내용이니까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없어요 교재예요 자, 구글 플레이스토어 가셔서 스마트폰으로요 네, 구글 플레이스토어 가신 다음에요 그래서 뭐라고 검색하시냐면 프리즘이라고 검색 프리즘 프리즘이라고 검색하면 여러분 요런 화면이 하나 나올 거예요. 네이버에서 나온 거예요. 보이세요? 네. 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이게 어떤 앱이냐면 여러분 어,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는 PC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죠. 얘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해주는 앱이에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싶어요 하시면 이 프리즘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라이브를 할수 있다는 얘기죠 이,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고르, 최근에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이 영상을 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합니다 네, 네이버에서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어요. 굉장히. 네이버에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잘만들어이에요 네. 기능도 굉장히 좋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라이벌을 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앱은 라이벌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기능 중에 하나를 우리가 쓸게 생겨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아주 유용한 기능이 하나가 있거든요. 영상 편집에서 자 프리즘 혹시 설치 다 되셨어요 네자 그러면 이제 프리즘을 여러분 보통 이게 이제 어 유튜브 라이브 세팅을 해야 되는데 라이브 세팅 안할거예요 여러분 음 지금 해, 여러분들 해도 큰 의미가 없는게 뭐냐면 어 pc 에서는 여러분들이 라이브를 할수 있었잖아요 지난번 해봤죠 그죠 근데 스마트폰으로는 라이브를 하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구독자 1000명의 시청자 4 0 0 0명간 조건이 달립니다 네 유튜브 가요 과거에는 그런 조건이 없었는데 최근에 그런 조건이 붙었어요 그래서 안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팅해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서 근데 방법은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런게 있다는 사실 정도만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저는 레디 고 하는 순간 라이브가 돼버려요 네, 저는 이제 세팅이 다 되어 있으니까요 작가는요 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라이브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여러분 라이브로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요 다른 기능 때문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유튜브 영상을 왔다가 라이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뭐, 어떤 기능이 냐 그러면은, 영상을 편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라이브 오른쪽에, 밑에 보시면 라이브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비디오라고 있지, 비디오. 그죠? 비디오를 터치해 보세요, 비디오를 터치. 비디오를 터치하면요, 여러분 비디오를 터치하면 이렇게 비디오를 찍을 수도 있고요, 영상 녹화하는 거죠, 녹화를 할 수도 있고 기존의 영상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거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여기 자 영상 보시면 요 동그라미 여기 보이세요? 이거 예, 네, 요거 이걸 클릭하면은요, 이걸 클릭하면 네, 클릭하면 클릭하면요. 그럼 이렇게 기존의 비디오를 불러와 주죠, 그죠? 네. 그럼, 기존 비디오 중에서, 기존 비디오 중에서, 여러분, 어, 자, 샌드, 자, 비디오 중에서, 이제, 편집할 영상 있죠? 편집할 영상 갖고 오는 거예요. 가능하면, 음악보다는, 지금 자막 추천하려고 하는 거니까, 목소리 있죠? 목소리 들어간 영상 있죠, 목소리. 부루처럼. 뭐 이게 뭘 하려냐면, PC에선 부루가 있었잖아요. 스마트폰에는. 그죠? 네, 스마트폰용 브루라고요. 이해됐나요? 그리고 아이폰은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브루라고 검색하면 브루 앱이 있어요. 아이폰은 이 안드로이드용의 앱이 없는 거예요. 브루 앱이. 근데 어 여기 프리즘이라는 앱이 라이브 방송하는 앱인데도 불구하고 영상 편집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있는데. 어 여기에서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 있다고요? 자막을 부루처럼 추출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요. 음. 그래서 영상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네. 자 그럼 영상을 불러오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불러온 영상을 어떻게 할 거냐고 라 물어보죠. 그죠? 나왔죠? 그죠? 그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편집 기능. 보이세요? 편집? 네, 편집을 터치합니다. 좀 옆으로 도, 음, 돌려볼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할까요? 네. 그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영상을 자르고 뭐 하는 기능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는 영상 편집기를 가지고 있는데 키네마스터에 비하면 좀 많이 딸리긴 해요. 여러분 딸리긴 하죠. 그래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좋은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요. 쭉 움직이면 움직이면 편집하신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자, 이 아래쪽에 보시면, 밑에, 여러가지 편집 기술들이 있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손가락으로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또 움직여요. 기술들이 많이 있어, 이렇게. 보이세요? 거기에 보면, 제일 끝에, 제일 끝에요. CC라는 기능이 있어요. 보이세요? 예. 네. 제일 마지막에 CC라는 기능이 있죠? 네 그걸 터치. 제일 마지막에 있는 CC라는 기능을 터치합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 그러면, 자막을 내가 직접 입력할 수있는거예요 입력을 해도 되는데 그 밑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 보이세요? 플러스 여기 플러스 버튼 보이세요? 플러스 예 네. 플러스 버튼을 콕 하고 누르면 누르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기본자막과 클로바 자동자막이 나오죠 예 네. 클로바 자동자막 터치 그럼 얘가 현재 영상을 분석할건지 전체를 다분석할래 아니면 어, 현재 클립, 즉 잘라진거 있죠? 한별로 부분별 분석 같은 물어보죠. 전체 영상. 그럼 얘가 전체 영상을 쭉 인식한 다음에요. 인식한 다음에 부루처럼 부루처럼 자막을 쭉 하고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완성이 됐어요. 한 번. 자 그런 다음에 플레이 버튼 눌러볼게요. 네. 지금 어, 12월 7일 날, 가장, 보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말했던 내용들이 자막들이 그대로 지금 다 나왔죠. 그죠? 그대로 다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이 부루 영상들을 부루처럼 그 자막을 그대로 불러가지고 편집할 수 있는 툴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어, 이 기술이 나온 지한 4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모르는 사람들 엄청 많으실 거예요. 어쨌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렇게 보시면 이, 이 영상 있죠? 이 영상의 자막을 어떻게 편집하느냐. 엄청 쉬워요. 여기 아래쪽에 지금 자막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네. 이걸 이 밑에 있는 자막을 터치. 터치하면 자막 그 리스트가 나와요. 네. 그 아래쪽에 보시면 합칠래, 나눌래 나오죠? 네. 그래서 지금 뭐냐면 합치기는 두 개를 합친다는 얘기고, 나눌기는 하나의 자막에서 두 개를 분리시킨다는 의미죠, 그죠? 손가락 터치를 통해서 나눌기는 합치기를 할수 있어요. 네, 나누기 한다 그러면 나누기 할 부분을 선택하고 나누기 완료하면 두 개가 딱 분리가 된단 말이죠. 합치기 한다 그러면 합치기 누르고 얘랑 얘랑 합치세요라고 하면 합치기 완료하면 두 개가 합쳐진단 말이죠.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어려운 스마트폰으로 편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기술을 가지거나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오타 수정은 그냥 글자를 터치하면 돼요. 터치하면 이제 수정하는 화면이 나와요, 이렇게. 그럼 그냥 내가 필요 없는 부분들을 지우거나 수정하시면 돼요. 들으면서 네. 들으면서 듣죠. 뭐 그렇게 하셔도 되죠. 네, 네, 네. 플레이 버튼이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플레이 버튼이 왼쪽에 여기 플레이 버튼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요요 요 나오는 내용이 요 위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들으시면서 오타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자막을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인 어, 이게 우리가 프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라이브 방송도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이걸 어떤 경우냐 그러면 그러니까 자막을 쫙 집어넣고 싶은데 지금 PC에서 편집이 안 돼. 그죠? 그리고 시간은 그래도 뭐 그렇게 길지 않아 2, 3분 정도면 충분해. 그죠? 그러면 간단하게 앉아서 이렇게 음. 편집이 가능하다고 요 그러면, 키네마스터에서 영상을 예쁘게 만든 다음에, 이해되시겠어요? 그걸 그대로 불러와. 네. 영상 편집 한 걸. 을 자막만 다시 요 처리를 한 다음에, 그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되는 거죠. 언어 선택을 유튜브 안 해도 되나요? 네, 얘는 알아서 인식합니다. 네네. 근데 영어는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면 거의 한국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영어를 잘 모르다 보니. 네. 영 네. 네네. 클로바가요, 네이버가, 이, 그 번역기를 따로, 그, 파파고라는 번역기를 아시죠? 그죠? 네. 네이버에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어 인식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이에요. 네이버가 지금, 이거를 인공지능 쪽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투자를.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프리즘이라고 하는 네, 프리즘이라고 하는 우리 편집 툴이라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교재는 없으니까 잘 기록하셨다가 네, 기록하셨다가 써먹어 보세요. 네. 나가고요. 네, 나가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요, 여러분, 또 플레이 스토어에서요. 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요. 이번에는 어떤 앱을 다운 받냐면 여러분,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앱을 다운 받습니다. 자, 플레이스토어에서 이렇게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여러분. 저 앱을 다운 받으시는 거예요. 네, 유튜브 스튜디오. 얘는 교재에 있어요. 네, 얘는 교재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아까 프리즘만 교재에 없는 거예요, 프리즘만. 네. 자, 유튜브 스튜디오를 다운 받으시면, 다운 받으시면요. 네, 다운 네. 받아서 열게 하세요. 네. 얘는 어떤 어떤 앱이냐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지금 영상을 많이 올렸잖아요, 그죠? 영상을 올리면 어떤 영상이 인기가 있고 지금 몇 명이 들어왔고 그 데이터 분석하는 거 있죠. 데이터 분석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는 뭐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 의미가 없어요. 적어도 최소한 3개월 정도는 꾸준하게 영상을 올려봐야. 그래야지 데이터 분석의 의미가 있어요.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 내가 올린 영상 중에서 어떤 영상이 인기가 좀 있구나. 앞으로 그런 영상 위주로 좀 해야 되겠네? 아, 어떤 영상이 노출이 많이 되는구나. 아, 어떤 영상에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다는구나. 관심을 많이 가지는구나. 어떤 영상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오랫동안 보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해도, 어, 솔직히 큰안됩니안 나옵니다. <웃음> 그죠? 그래서, 의미남들 이걸 알려드린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썸네일 때문에요 자 여러분들이 자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했죠 멸치해서 썸네일 만들었죠 근데 어디서 올려요 썸네일은 pc에서 하잖아요 맞죠 그죠 근데 스마트폰으로 안되나 된다고요 자 유튜브에서 영상을 업로드 할때 여러분 스마트폰으로요 거기에는 그게 없어요 썸네일을 등록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PC에서 밖에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 썸네일을 스마트폰에서 등록하시는 데가 여기에요. 유튜브 스튜디오. 여기에서, 여기에서요. 내가 영상을 선택하잖아요. 그죠? 영상을 선택하고 올린 영상이에요. 위에 보시면 연필처럼 생긴 버튼 보이세요? 예.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연필처럼 생긴 버튼 있죠? 이 연필처럼 생긴 버튼을 터치하면, 터치하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 썸네일을 교체할 수 있는 요 연필이 나와요 얘를 터치하면 지금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썸네일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썸네일을 교체 작업을 하고 싶은 경우에 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편집해 가지고 영상을 올렸는데 썸네일이 없으니까 또멸치에서 작업해서 그걸 또 PC로 옮겨 가지고 PC에서 올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서 바로 작업이 된다. 스마트폰으로 다할수 있다라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다요. 이해됐나요? 네. 이 그거 하라는 취지로 설명드렸어요. 그만 취지로요. 네. 데이터 분석도 할수 있으면 나중에 시간 되시면 데이터 분석도 할수 있으면 참 좋죠. 할수 있으면요. 네. 자 그리고 그리고 어, 이번에도 교재에 없는 내용입니다. 교재 없는 내용인데 자 이번에는 어떤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어떤 설명이냐면 어, 우리 권영강 교수님이 저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부동산 아니신 분들한테는 그닥큰 성향이 있는데 그래도 혹시 써먹을 일이 있을까 싶어서. 네. 권영강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번 주실 거거든요. 잘 보세요. 네. 자, 이제 권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실 거예요. 보면 제가 당연하게 좀 여기다가 전화를 받겠죠. 그죠? 네. 받고 갖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녹음 버튼 보이세요 녹음 네, 녹음 버튼 눌러서 이제 공교수님하고 제가 하는 내용 녹음을 해 볼게요 자권영장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공교수님 제가 지금 좋은 물건 하나 소개 해 드릴 텐데 하나 받으실래요 네 보내주세요 이 물건은 수익률이 무려 15%로 나오는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 네 보내주세요 사기꾼 물건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웃음> 그래서 정지해서 이제 녹음이 끝났죠 그죠 녹음이 다 했죠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어떤 앱을 다운받냐면 나중에 지금 말고 여러분 시간될 때 봐주세요. 클로바 노트라고 하는 앱이에요 클로바 노트. 네. 노트라고 하는 앱이에요 자 보시면 제가 실행해 볼 테니까 잘 보세요 네, 클로바 노트를 실행한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불러 올거예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 파일 업로드 그죠 언도도 눌러가지고 지금 권영관 교수님이랑 저랑 권영관 교수님이랑 저랑 통화했잖아요. 그죠? 네, 통화한 거를 찾아, 찾아볼게요. 네. 네. 가 찾아보면 권영관 교수님하고 저 통화한 녹음이 여기 나오죠? 보이세요? 네, 어, 이 통화 녹음한 거를 터치하고 제가 일반 대화고요. 권영관 교수님이랑 저랑 두명 있었죠? 사람이 두 명이라고 지정해 주는 거예요. 두 명.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얘가 권 교수님이랑 저랑 대화한 내용을 인식해 가지고 네, 글자로 텍스트로 다 바꿔주는데 사용자를 분리시켜 줘요. 이렇게 해서 권영광 교수님 안녕 고현중 교수님 인식했네, 그죠 안녕하세요. 네, 권 교수님 제가 지금 좋은 물건 하나 소개드릴 해 받으실래요? 네 보내주세요. 이해 되시겠어요? 즉 상대방하고 서로 대화한 내용을 분리시켜 가지고 텍스트로 다 작업을 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표시가 법법 관련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그죠? 안 해드렸나요? 아 그건 안 해드렸구나 우리가 이제 중개업자분들이랑 섞여 있어서 제가 안 해드린 것 같은데 어, 표시가 법법에 보시게 되면 뭐가 나왔냐 그러면 어, 공인중개사가 어, 세 가지 경우로 고객한테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서류 그죠? 별도의 서류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중개 의뢰, 사서 같은 거 만들어서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맞아, 라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지금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강 대표님한테, 좋은 물건 있으니까 10억에 팔아주세요, 라고 이뢰 했죠. 근데 보니까, 옆에 우리 윤, 윤 교수님이 저한테, 야, 김 교수 나랑 엄청 친한데, 싸게 팔아야지. 그래가지고, 그럼 9억 5천에 해드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9억 5천에, 여기는 9억 5천, 여기는 10억이잖아요. 근데 고객이 가가지고 어 뭐야 여기는 10억인데 여기는 9억 5천이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허위매물이잖아요. 허위매물이 된다고 허위매물이요. 그러면은 과태료가 얼마? 500만 원.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객이 잘못했는데 중개업자가 과태료 500만 원 내게 돼 있다고요. 표시광고법 공부 다 했죠? 제가 자료 다 올려드렸잖아요, 그죠? 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다가 얘기했다면 뭐라는 거지 국토교통부는 네가 증명해 그거예요. 고객이 10억에 내놨던 사실을 네가 증명해. 그 증명서류가 뭐라고요? 중개업에서 고객한테 그런 서류를 받아라. 10억에 냈다는 서류를 물건 받을 때요 이해되시겠어요? 두 번째, 녹취를 해라. 이해됐나요? 세 번째, 문자로 받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인이 받아서 본인이 증명을 하면 증, 증명을 하면 어 오케이! 왜 문제없어? 증명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과태료! 거의 매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와서 서류를 써주세요 거의 천만에 하면서 만만에 공통이죠? <웃음> 고객들이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대부분 뭐 전화통화를 한단 말이에요 전화통화를 그죠? 물건을 받는단 말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녹음을 했잖아요 그죠? 녹음을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언제 통화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죠? 그런 경우에 아 이건 물건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신렇을 받아가지고 이 내용을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뭘할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자 어쨌든 요렇게 해가지고 내용들이 지금 이제 몇 가지 알려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교재보고 교재보고 유튜브 어, 어느정도 마모해 무 어, 교재, 차, 교재 차 하나 더 해야 되는구나 깜빡했네 하나 더 하고 마무리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세요. 본인들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세요. 자기 채널. 네. 자, 유튜브에 본인 채널로 한번 쫙 들어가 보세요. 본인 채널. 네. 자, 유튜브 본인 채널 들어왔나요? 네. 자, 거기 가시면. 오른쪽에 동그라미 버튼 누르시면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보이세요?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 채널 맞춤 설정, 동영상 관리라는 게 이렇게 별도로 있고 위에는 동그라미 누르면 또 유튜브 스튜디오가 나오고 그죠 렇 여러분? 자, 자기 자 채널에 대해서 편집하는 기술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가, 여기 동영상 관리라고 되어 있는 요거랑 같은 거라고요, 같은 거. 이해되시겠어요? 같은 거고, 여기 채널 맞춤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메뉴가 두 종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메뉴가, 옛날에는, 옛날에는 여기가 뭘로 되어있냐면 유튜브 스튜디오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동영상관리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변경이 된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동영상관리, 유튜브 스튜디오 안에 동영상관리가 있는데 과거에는 유튜브 스튜디오를 가서 동영상관리를 들어가게 했는데 얘는 다이렉트로 동영상관리로 이동시켜주는 것 뿐인 거예요. 메뉴는 유튜브 스튜디오 안에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요두 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차이점을요. 첫 번째, 채널 맞춤 설정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채널 있죠? 그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그게 모두 다 있는 게 채, 채널 맞춤 설정이에요. 그리고 동영상 관리는요. 내가 영상을 업로드 했잖아요. 업로드된 영상을 관리하는 쪽에 있는 게 동영상 관리 유튜브 스튜디오 쪽이라고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유튜브 해드니 블로그 해야 될까 오른쪽 상단에 제 블로그가 여기 유튜브에 링크가 걸려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저기에 뭔가 걸려있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 저 영상 보여드릴게요 <웃음> 자 만약에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채널들 중에서요 채널들 중에서 읽어주는 남자 가볼까요 그럼 여기 수강 사이트 블로그 총세 3개가 걸려있죠 보이세요 그죠 여기를 클릭하면 그이 사람이 뭔가 하는 수강, 수강 사이트의 하이에듀 그래서 보이세요 이렇게 요예 네. 이렇게 수강 사이트가, 사이트가 걸려있잖아요 뭐네게 걸려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아이고 지금 뭐냐면 유튜브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또 다른 광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 들어와서 내 블로그 도와봐라 홈페이지 도와봐라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광고를 할수 있는 코너가 어디라고요 요 오른쪽에 이 코너가 들어가는 부분, 이 채널에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웃음> 개념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 누군가 보니까 저기다 뭔가를 달아놨어 그럼 저기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달았다는 건 나도 할수 있겠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서 달지? 라고 했을 때 그게 채널 맞춤 설정이다. 이해됐나요, 여러분? 네. 생각난 김에 달아보자고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웃음> 채널 맞춤 설정은 클릭. 그죠? 네, 클릭을 하면. 자, 클릭을 하면. 저기에 제일 끝에 레이어 브랜딩 다음에 기본 정보라는 거 보이세요? 네, 기본 정보를 클릭. 그러면 기본정보에 지난번 에 우리가 채널 이름 바꾸는 거 기억나세요? 네그 밑에 쭉 내려보시면 내려보면 뭐가 있냐 그러면은요 여기 어 링크 추가라는 게 있어 네. 요 보이세요? 네이 링크를 링크 추가 버튼을 눌러가지고요 여기 제목하고 URL을 넣어주면 아까 거기에 달린다고요 내가 블로그를 달고 싶으시면 블로그 하고 블로그 주소를 넣으면 되고요 홈페이지 주소를 넣고 싶으면 홈페이지 그러고 홈페이지 주소를 넣어주면 된다고요. 최대 몇 개까지 달수 있느냐? 다섯 개까지. 다섯 아... 개까지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여러분들 유튜브에다 달수 있는, 지금 뭐냐면 이런 거죠. 불, 유튜브 들어온 사람이 내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이동시켜주고요. 내 홈페이지 들어온 사람들은 다시 또 유튜브로 이동시켜서 서로 교류를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어, 네, 됩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을 또 연결해도 돼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고싶은거 그냥 다섯개 까지 내가 하고싶은거를 다섯개 까지 추가해서 등록할 수있는거예요 그냥 어떤거든지 상관없어요 블로그 주소를 어떻게 내 블로그 주소를 몰라요 유튜브 주소를 어떻게 몰라요 뭐 홈페이지 주소를 몰라요 이래, 이러시면 제가 답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블로그 주소랑 뭐 홈페이지 주소랑 유튜브 주소를 예, 복사해서 넣으면 된다고 요 블로그 주소는, 유튜브 주소는 내 채널에 오면 여기 주소 나오, 상단에 주소 나오잖아요. 그죠? 요 주소 그대로 복사하면 되고요.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블로그도 로그인해서 본인이 블로그 들어가잖아요. 그죠? 블로그 들어가면 첫 번째 들어갔을 때 나오는 요 주소 있잖아요. 요 주소 보이세요? 요 주소가 자기 블로그 주소예요, 여러분. 블로그 주소는 대부분 블로그 g n a v e r c o m s l 자기 네, 네이버 아이디에 아이디. 보통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니까,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이, 어, 그렇게 만들어서 집어넣으시면 되세요. 네. 자, 그러면, 그러면, 최대 다섯 개까지 집어넣을 수 있죠, 그죠? 다섯 네, 개까지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항상 뭐 눌러줘야 돼요? 게시. 응, 게시. 네. 게시를 꼭 눌러줘야지만, 여러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적용이 안 돼요. 네, 게시를 눌러줘야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는 김에 하나 더 볼까요? 자 다시 그러면 자기 채널로 가서 본인 채널로 가볼게요. 자 자기 채널로 가서 디스플레이 달려있는 거 혹시 확인되셨어요? 네 클릭하면 이동도 되죠? 네 이동도 되죠? 그렇게 달아놓으시면 돼요. 달아놓으시면 자그 다음에 여러분 잠깐 볼까요? 네, 자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한번 음, 들어가 볼게 요 제가요. 안 읽어주는 안 남자 안 들어가면 안 있으실 거예요. 일부러 제가 안 나오는 환경을 만들어놨어요. 부동산 음. 읽어주는 음. 남자 음. 들어가, 음.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있어요. 첫 번째 들어가자마자 음. 뭐가, 음.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러면 물이고요. 제일 먼저 음. 이 사람이 음. 뭔가 음. 영상이 음. 재생이 돼. 화면이 안 나오는 거는 그죠? 여러분들 사이트 그 채널은 들어가면 그런 게 없어.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채널들한테 뭐예요 이 영상이 재생이 이 되네? 회견하셨는데, 이저 사람이 잘생겨서 재생 되는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지정을 해놔서 재생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즉, 내가 누군가가 내 채널에 방문을 했을 때 이해되시겠어요? 이제? 방문한 사람한테 보여주는 영상을 내가 지정해서 아우, 그 재생을 그런가, 시킬 수 있어요 딱 그러면, 내 영상에서 가장 깨끗하거나, 내영이 채널을 소개해 줄수 있는 영상이 있죠? 그게 있으면, 누군가 방문했을 때 저게 딱 나오게 만들어 줄수 있는 게, 어,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자, 여기는 지금 보신 것처럼 뭐예요? 3D 설정 관리를 클릭 보신 것처럼 뭐예요, 여기는? 유튜브의 자기 채널이죠? 채널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 내는 거죠? 그럼 내 채널에서 어디를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채널 맞춤 설정이라고 그걸 이해하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알려주는 게 그걸 만들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상대방을 만들어 놓은 걸 봤는데 어 저렇게 해놨네 저렇게 어떻게 했지라고 했을 때아 저렇게 저게 지금 화면에 달려있는 거니까 저거는 채널 맞춤 설정에 가면 있겠구나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시키는 거 말고는 닦아먹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거예요. 저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그런 개념을 이해하는 차원을 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처음에 이 영상이 나오죠 그죠? 처음에 이 영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할수 있다고 어떻게 해요? 여기 채널 맞춤 설정, 설정 보이세요? 네, 들어가면 들어가면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설정. 설정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제일 첫번째 나오는 레이아웃에 비구독자 대상 예고편 재방문 구독자대상 추천 동영상에서 두개가 있어요 보이세요 여러분? 자 설명드릴게요 비구독자 대상 채널 예고편은 뭐냐면 내 채널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있죠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이해됐나요? 즉 어, 처음 오는 사람 또는 구독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근데 밑에는 재방문, 좀 구독자 있죠? 나, 내 채널 을 구독한 사람 구독한 사람들한테 들어왔는데 구독한 사람들은 맨날 똑같은 영상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한테는 다른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이 영상으로 이 채널이 어떤 거다,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거고요. 재방문자는 좋은 컨텐츠를 계속 바꿔줘가면서 이번엔 이런 영상 봐, 이런 영상 봐 그러면서 재범문자들이 계속 올수도록 유도를 하는거죠 이걸 선택하고 저장. 그 영상을 네. 여기다가 네. 추가만 네. 하시면 돼요 그냥 X를 추가 X를 변경, 변경, 변경 다 돼요 수정하면 여러분 추가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만 누르면 돼요 여러분 게시 네. 네. 게시 하시면 네. 그냥 그게 적용이 돼서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이 들어갔을 때 본인, 아, 영상, 본인 영상 채널에서 그게 재생이 된다는 얘기예요하나만 하나만 계속 바꿔주셔야 돼요 자주 하시려면 하나만 올라갑니다 하나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채널도 이제 누군가 방문을 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그런 영상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장치 관리자들하면 디스플레이 어디에 되셨나용? 여기서. 지난번에 우리가 할때 구독 버튼까지 다 했죠. 네, 구독 버튼 다 했으니까 다른 건안 해도 되고 이제 가장 어려운 재생 목록인데 여러분, 자, 제일 어려운 이제 재생 목록을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자, 왜냐면 자뭐 자, 자, 게시 버튼 눌러 눌러고 음, 음, 적용한 거 음, 바, 봤죠, 그죠? 어, 다시 채널 맞춤 설정 들어오세요. 네. 거 99% 해결되니까 단계까지 하시고 어, 그래도 안 된다 음, 그요사용하자 어, 그래서 항상 음, 화면에 음, 보이는 음, 무언가를 수정하려면 하면,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음. 네, 채널 맞춤 설정이다. 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가 되세요. 자, 그러면 채널 맞춤 설정 들어오면 왼쪽에 자, 재생 목록이라고 자, 보이세요, 여러분? 재생 목록. 클릭.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만들어놓은 재생 목록들이 나오는데 자, 일단 저를 잘 보세요. 재생 목록이 어떤 거냐 그러면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업로드한 동영상 보이세요? 네. 그 밑에가 부동산 경매 무료 강의. 그 밑에 뭐예요? 부일란 카테고리 인기 업로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또 박병찬의 부동산 변북 가볼게요. 네, 이분들 가보면 자 최신 강의, 지역 분석, 인생 강의, 전망, 시청자 상담, 정책 이슈 보이세요? 이렇게 분류를 시켜놨죠. 이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흔히 이제 쉽게 얘기하면 카테고리라 얘기를 하는데 유튜브에서는 카테고리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거를 재생 목록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 재생 목록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죠? 거기다가 영상을 넣어놔야 집어와서 이렇게 뿌려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 없어. 영상이 없으니까,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 그러니까 영상이 있어야, 그죠? 영상이 있어야 그 영상을 집어넣어서 분류를 하고, 이렇게 해줄 텐데,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영상이 없어요. 없어서. 이거를 설명드려야 참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제가 별도로 어, 파일을 하나 드릴 거예요. 별도 파일을 지금 아예 넣어 드릴까요? 아예? 네. 지금 아예 제가 별도 파일을 하나 넣어 드릴게요. 뭐냐, 그러면. 우리 카톡방에다가. 우리 카톡방에다가. 지금 제가 별도 파일을 하나 바로 넣어 드릴게요. 자. 어, 넣어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어 지금 드린 파일이 재생목록 만들고 지금 채널 관리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관련된 것들을 제가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건데 왜 따로 드리냐면 이 교재 만들고 난 다음에 바뀌었어요 <웃음> 그래서 이 교재에 있는 내용 보이는 내용이랑 틀려 음, 틀려서 설명하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별도로 파일을 드리니까 이 파일을 인쇄하셔서 그 부분만 재생목록 만드는 부분 나중에 여러분 영상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거 보고 따라 하시면 은 재생목록 만드는 데는 큰 지장은 없으실 거다. 이해되셨죠? 그죠?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좀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최근에 또 유튜브가 지금 또 다운됐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계속 지금 뭔가 유튜브가 시도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는 한번 다운되고 나면 유튜브, 유튜브 로직이 바뀌어요, 지금. 뭔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시도를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무언가를요. 지금 워낙 이제 이슈가 좀, 유튜브 쪽 이슈가 크다 보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나라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 건데, 뭐, 그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그걸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로직이 또 바뀌었거든요. 상인 노출되는 로직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해가지고 조금 어렵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제 의지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 교육은요. 한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받으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 계속 바뀌니까. 계속 바뀌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네. 10분 쉬었다가 네. 10분 쉬었다가 또 마무리 작업도 해 드릴게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